지난 7월 22일 일본이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에 도발하자 한국의교부는일 외교청서에 논평을 내어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제의 잔악한 침략과 수탈의 역사가 있었기에 또다시 영토를 빼앗기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될 텐데요. 힘을 기르지 못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과거의 역사에서 실수를 배우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일본만큼 변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은 서세동점의 시기입니다. 전 근대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진화해야 하는 과제를 모든 국가가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오래전부터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왔죠. 도대체 에도시대 일본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프라입니다. 에도는 18세기 중반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분입니다. 그는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로 옮긴 뒤 인프라 건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다이묘의 등고를 빠는 것이 이에야스의 목적이었는데 천하무청이라는 한 가지 제도가 예기치 않게 일본을 발전시켰죠. 천하보청은 쇼군이 다이묘들에게 부과하는 공공사업 역무를 말합니다. 다이묘와 쇼군은 주종관계가 아닌데요. 이 때문에 쇼군은 다이묘를 다른 식으로 견제해야만 했는데 인프라의 책임을 다이묘들에게 부과한 천하보청이 있었기에 이것을 다이묘의 충성심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 대신 삼각축성제방과 도로 건설 등 관련 공사에 다이묘가 인력과 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결과물 형태로 의무를 부과하자 이것이 고칠물 인프라로 이어진 것이죠. 둘째는 교육입니다. 일본 서민 교육은 대라코에라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관은 용이 각기 소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을 읽고 쓰고 주판을 할줄 아는 서민 양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라이 모노를 읽고 숫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민의 작문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신치식인의 산실로는 조쿠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조쿠와 데라코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했는데요. 첫째,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일종의 민간 교육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셋째로는 출판문화의 활성화입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는 모든 국민이 책을 필수품으로 활용하는 출판대국이 됩니다. 책을 찍어내는 판목이 출판업자의 생명 같은 주요 재산이 되자 판목의 소유 및 이용 권리 규범으로 판권이란 개념이 생겼는데요. 이후 소유의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받아 주식처럼 소유권 분할도 가능해지고 배타적 소유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 렌털 비즈니스도 나오게 됩니다. 18세기 중반 200개가 넘는 대본소가 성업하자 인기 드라마처럼 목서 열풍이 전국을 휘감았는데요. 18세기 말 인구 100만의 애도의 출판업자들이 모여 연간 수백종의 신간을 발행하는 본격적인 상업 출판 시대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자는 불운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면 살아남고 약하면 짓밟힙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나요? 돌아오는 77주년 8월 15일 광복절에 지난 역사를 돌아본 d v d r 이었습니다